14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 지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역대하를 지금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지난주 성경 읽기에서 제가 참 부러운 장면이 역대하 5장, 6장, 7장이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은약계를 그 성전에 안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 영광이 불로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서서 직무를 할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어, 인자하십니다. 또, 그런, 어, 찬양하는 그 장면에 얼마나 부러운지, 불이 임하는 예배, 영광이 임하는 예배. 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지난주에. 야, 우리도 저런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매주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이 일어나면서 지난 주에 역대하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불이 임하는 그 장면이 역대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11개상 1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아가 갈멜산 산상에서 그 불을 경험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엘리아 한 사람의 그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올려놓고 이 재물 위에 불이 임하는 예, 그것으로 누가 참신인지 누가 가짜신인지 어 그걸 대결하는 건데 재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대길의 핵심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들은 하루 종일 발강하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났는데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했어요. Fire! 와그 장면 또 생각하면 막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가 불이 임한 예배일까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임하게 되면 마음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고 예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불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 새날교 예배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배가 지겨워지고 예배가 가장 언제 은혜스럽나 물으면 예배 끝날 때가 가장 은혜스럽다고 야기 하고 찬송과 가사가 좀뭐 길어지면 그것도 지겨워하고 시간이 좀 길어지면 계속 시간 보고 이런 예배를 평생 드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이 갈망, 이 갈증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한번드려더라도 마음의 말씀이 크게 임하고 감동이 막 안에서 솟아나고 지우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이 예배가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불이 임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 역대하에 나타났던 그불 열한기상에 나타났던 그불 물론 구약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특수한 현상이지만 야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모일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보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분명히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불안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많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지금 내가 새날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있는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둘리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예배 하나 오픈하자고 그래도 성도들이 다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후 예배 다시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이야 그것도 참 신기하대 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눌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고 우리가 예배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혹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실하고 강력한 임재의 표적이라도 보았으면 숨통이 트일 것만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간절함일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에 갈망이 일어나고 내가 이러서는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 몸을 차서라도 복증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갈망들이 주의 영광과 임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영광이라는 단어, 믿음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보다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영광의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에 독생자의 영광에 주목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자 사도 요한은 이 독생자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보았던 영광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 14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았던 영광의 장면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데 이 은혜와 진리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시죠. 모세야 이리로 올라와라 신의 산 위로 올라오라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약과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허겁지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들을 듣는데 좀 지체가 돼요. 한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가 떠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그 자리에서 사건 하나가 크게 터지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의 모세를 사실은 절대적인 지도자처럼 여기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사라졌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시계나 보이질 않아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나마 모세가 곁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백성을 인도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시의 산에 오류가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불안했어요. 모세가 없다는 사실이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들은 아론을 제촉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기구리 빼겠습니다. 목걸이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채축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금송아지. 명백한 죄죠. 명백한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고 매일 만나를 체험했지만 솔직히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긴 여정에서 굉장한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앞에 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긴 여정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곁에 둘 만큼 그것을 보면서라도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지 만들어서 곁에 두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만큼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곁에 두고자 했어요 오랜 기간 애굽생활을 통해서 저들은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접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신이요 그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백 성들이 엄청난 죄죠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리고는 크게 진노하시죠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다시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저들과 동행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아직 우리 여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난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겠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노여움을 거두어주세요 그렇게 절규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드리고 싶은 기도라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그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다른 백성과 다른 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모세가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만 주시면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모세는 이 백성을 인도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약속의 땅까지 갈 거라는 자신이 없었단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 내가 저 백성을 버리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이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백성을 버리시겠구나 이 백성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했고 하나님의 표적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표적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내 네,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못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도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러졌습니다 주님, 주님 제발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들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면 제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면 난 믿을 수 있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은 만약 하나님 본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면 천사가 타락할 이유가 없었겠죠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 살았어요 늘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타락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아서 믿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보아도 우리 상황을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아, 안으신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모세가 불안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두려웠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증표, 표적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사실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 코로나 터지고 한 2년 되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제 막 이게 갈라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정말 오늘도 힘들어서 이 예배당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 그 가정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저들이 저렇게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용기 낼수 있을 거예요 힘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표적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의 속에 간절한 외침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주일에 와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고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음 다짐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확실한 그 증거, 그 확실한 증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 그때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게 나타났어요 모세 같은 죄인들이 죽을까봐 모세를 돌 사이에 감주시고 그 영광의 등만 보게 하셨는데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 존재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그리고는 다음 장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저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추리국기 34장 6절에 또 한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차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나왔으나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불안해하며 낙망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나는 인자, 나는 사랑이 많은 나는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나 야외 하나님이다 또한 이 말씀은 금송아지의 숭배로 엄청 진노하시며 나는 이제 너희와 통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구별된 백산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행하셔야 우리가 택한 백성이죠 버리신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드리하며 인자하며,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할 은혜와 진실,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쉐키나 영광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모세가 본이 영광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 1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바로 추레국기 33장 34장에 나오는 자비롭고 인자 극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에 요한복음을 받아보고 있던 그 당시의 교인들 그때 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도 그랬어요 밖으로는 큰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항제로부터 핍박도 있었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교회가 이한 세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했고 무엇보다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신앙생활의 형식화였어요. 습관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습관화될 수가 있고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요한복음 봤던 당시에 그 초대교회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게 될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나 혹시 가짜 아냐?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곤 할때 아, 그래도 내 믿음이 맞아, 내 믿음이 참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신앙에 지금 막 에너지도 없고 예수에 대한 매력도 다 잃어버리고 이 교회 나는 것이 좀 형식화되고 그래도 내 마음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맞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거 확인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고대하는 거죠 바로 이런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던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인자와 진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에 계시는 은혜와 진실이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상막하고 딱딱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인지 좀, 좀 이해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이 굉장히 지금 아주 힘들어서 전전긍긍돼요.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입니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죠. 얼마나 딱딱한 정형화된 그런 대답입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물리를 그러시는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현장을 보기를 원하고 오병 이와 같은 기적도 보고 싶은데, 아니, 예수님 주목하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너무 속이 상할 때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연약과 흐물로 인해서 매일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입니까? 눈앞에 문제가 출현거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왜 예수입니까? 죄 가운데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좌절되고 내 믿음은 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입니까? 바로 그 예수가 은혜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용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노하기를 드디어 하셔서 끝까지 참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를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대속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모세의 앞을 지나셨던그 하나님의 임재에 불안에 떨며 하나님 이 백성은 범죄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앞으로도 죄를 범할 백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 너희와 그럼에도 끝까지 동행할 은혜와 진실의 여와라 이은혜와 진실이 바로 예수 크리스토에게 온전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둠에 모질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바울 보세요 사울이 바울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만 보더라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진실 때문에 그가 변화받았잖아요 그는 서대반 집사 죽인 사람입니다 아니 서대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데요? 흠이 없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흠모할 만한 교인 서대반 아닙니까? 그 자를 누가 돌로 쳐 죽였다 진짜 죽일 놈이죠 그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먹 흔드는 사람 교회는 깡그리다 말아먹어야 돼이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가 편화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신도 알았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는 세상에서 구원 받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의 괴수를 불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진리입니까?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믿었으면서이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이런 짓 우리도 안, 했던,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미워하실 만한 하나님 등을 돌리실 만한 그런 짓안한것 같습니까 그러면도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까 왜 오늘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던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끝까지 참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여호와라.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명한 구약학자인 이 윌트 브루그마인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는 저항이다 라는 자그마한 소책자를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안식이는 저항이다 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전쟁 때에 한 여인이 전쟁터를 벗어나고자 자기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난민으로 떠날 때 8살 된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국경을 걸었는가 하니까 1127km 정확하게 1127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마 그 1000km 이상 걷는 동안에 중간에 쉬기도 하고 잠도 잤을 것인데 이 딸아이는 엄마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터를 벗어나서 국경을 지나서 안전지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딸아이가 손을 놓았대요 그런데 그 딸아이의 손을 보니까 살갗이 다 벗겨져서 피가 흐르고 있더래요 그 아이는 자기 손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1127km를 걷는 동안에 엄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르구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딸 아이는 그냥 손을 잡은 게 아니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손을 잡은 것이기에 쉽게 풀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힘든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이손 놓으면 하나님 손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 이건 놓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아서 나이손 놓으면 예수님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미도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손 열심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열심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놓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진실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겠다 싶은데도 그래도 불안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표정을 보여주시고 나를 강하게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듯이 매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의지인줄 아세요? 내가 용기를 내서 주님 붙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답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과 혼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백신 맞고 있는다 하지만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 지금 또막 창궐이 지금 유럽에서 시작된 소식을 또 들으니까 또 가슴이 서철렁내는 이게 끝이 없구나 끝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제가 또다시 힘주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구하세요 때로는 이 말이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너무 상투적인 언어 같기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의 은혜는 우리를 그럼에도 일어서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진실은 그럼에도 우리를 넘어지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가난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은혜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주목하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여러분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은혜와 진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주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